성공적인 꿀잠을 주무시는 분들 사례를 가지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또 역시 2010년도 전주에 음. 사시는 분인데 신혼은 아니고 나이는 있는데 신혼은 아니지만 애가 셋인 분이있어요네이를 음. 그때 가졌 아, 바이 하고 넷 가졌다고 그때 가졌다. <웃음> 째를셋시였는데 <웃음> <넷체를. 웃음> 아. 코골 때문에 역시 각방을 쓰게 됩니다. 아 세, 애 셋인데 엄, 엄마 옆에서 자야 되고 하는데 음, 음. 이것도 코골이 아빠가 함께 자자니 그쵸. 피해가 막상하니까 그쵸. 혼자 외따로 자다가 코골이의 서름이에요, 어. 진짜 그게. 그랬는데 음, 음. 제목이 지금 신혼이 돌아왔다. <웃음> 어. <웃음> 얼마나 좋았을까? 딱첫 문장이 잠자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이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그니까 러 얼마나 자는 게, 아, 소중하고, 일어나면 막 머리 아프고, 아 무겁고. 그 결혼 이래요 진짜. 아침마다, 아, 힘들다. 음. 하고 느끼고 살았다는 거죠. 음. 결혼 전, 코골이나 무흡 증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습니다. 음. 그게 나한테 있는 것도 몰랐죠. 일이 피곤하고, 음. 술을 마셔서, 잠을 많이 못 자서, 뭐 그래서 피곤하겠지라고 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총각이었으니까 누가 뭐 그런 얘기도 안 해주고 그리고 설마 코골이 따위가 나의 음.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겠죠. 음. 내 코골이 때문에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각방을 써야 하는 건 기본이고 온갖 핍박과 핍박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었어요. <웃음> 그러면서 셋을 만든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웃음> 아내분이 능력 이 있으신 것 같아. <웃음> 낮잠을 자는데 와이프가 놀래서 절 깨웠더군요. 타색이 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라고 물으니 내가 잠을 자면 숨을 쉬지 않아 죽은 줄 알았단 겁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조금 농담부터 해서 한 3분 가까이 숨을 안 쉬었던 <웃음> 니야 그날 너무 놀래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음. 아, 사람들은 병원 가는 것보다 인터넷을 뒤지기를 더 좋아하죠 물론 쉽잖아요 손가락 음. 내손 내 안에 내 책상 안에 온갖 정보의 바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뒤져보니 자다가 숨을 안 쉬는 게 수면보호흡 중이라는 걸 그때서 알았고 또 그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알아보니까 병원에 물어보니 수술하시죠 코골이 수술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음. 찾다 보니 꼭 수술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강형 음. 기도확장기와 음. 양압식 기도확장기에 음. 대해서 알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양압기를 보니 저거는 내가 애셋달린 아빠가 네.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한번 혹시나 물론 워낙 그뭐 데이터들이 좋다고 하니 그렇죠. 음. 와서 해봤는데 역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리 회사의 제품 선택을 했었었죠. 음. 이때 3개월이 지난 후에 썼나 보네요. 음.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보다 가족들이 더 좋아합니다. 첫째 아침에 상쾌함을 거의 매일 느끼게 되었고 가족들이 느끼나? 음. 본인이 느끼겠지? 하긴 아빠가 상쾌하면 가족들한테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음. 둘째, 와이프와 다시 신혼으로 돌아갔고 음. 그래서 넷째를 만들었군요. 음. 셋째, 여행을 해도 부담이 없고 음. 넷째, 일하는 데 즐거움을 느끼고 다섯째, 꿀잠을 잘수 있어서 좋습니다. 음. 지금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정말 행복합니다. 잠잘 자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러니까 잠 자는 거 정말 음. 인생을 지탱하는 음. 디딤돌 버팀복입니다. 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라, 눌라, 눌라. 아, 잘한다.